중심장운동 고정점으로부터의 거리에만 의존하는 외부장을 중심장이라 한다. 이체문제를 단일입자의 운동 문제로 축소할 때, 이체문제는 중심장에서 단일입자의 운동을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중심장에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다. 즉, 힘의 크기는 오직 거리 r만의 함수이고, 힘의 방향은 위치벡터의 방향과 같다. 가군동량 영상에서 보았듯이 중심장의 중심에 원점을 둔 개의 가군동량은 보존된다. 한편, 단일 입자의 각운동량은 다음과 같다. 즉, 위치 벡터 r은 각운동량 m에 수직이다. 중심장에서 m은 보존되므로 운동하는 동안 입자의 위치 벡터는 m에 수직인 평면에 놓인다. 따라서 중심장에서 단일 입자의 경로는 단일 평면에 놓인다. 즉 입자는 평면 운동을 한다. 이때 극좌표 r 파이를 이용해 라그랑지안을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라그랑지안은 좌표 파이의 암목적이다 라그랑지 안에서 안목적인 일반화 좌표를 순환 좌표라 한다. 한편 운동 방정식에서 순환 좌표에 대한 편미분은 0이다. 즉, 따라서 순환 좌표에 대응하는 일반화 운동량은 운동항수이다. 순환 좌표가 있을 때, 운동방정식 적분 문제는 상당히 단순화된다. 케플러 제2법칙 현재 파이에 대한 일반화 운동량은 중심장의 중심에 원점을 둔각 운동량과 같다. 아군 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중심장 내 단일 입자의 평면 운동에 대해 간단한 기하적 해석을 할수 있다. 즉 그림에서 보듯이 다음처럼 표현한 값은 위치 벡터와 경로로 둘러싸인 면적이다. 이때. 미분 다트 F를 사용해 가군동량을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다트 F를 면적속도라 한다. 따라서 가군동량 보조는 면적속도 항상성을 내포한다. 즉, 입자의 위치벡터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 중심장 내 단일 입자 운동 문제의 완전한 해는 운동 방정식을 사용할 필요 없이 에너지와 각 운동량 보존법칙으로부터 출발하면 가장 간단하게 구해진다. 식 1의 타트 파일을 m으로 표현하면 에너지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속도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제곱근 부호는 플러스를 선택했다. 물론 반환점을 지나면 부호는 바뀐다. 적분하면 시간은 다음과 같다. 식 1로부터 미소각 dπ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식 3에서 dt를 dπ로 지환하여 적분하면 π는 다음과 같다. 식 4와 5는 이체 문제의 완전한 해다. 식 5는 r과 π의 관계. 즉, 경로 방정식이다. 식사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알을 시간의 안목적 함수로 표현한다. 식1에서알수 있듯, 각 속도는 결코 부호를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각 파이는 시간에 대해 항상 단조롭게 변한다. 식 1로부터 운동 반경 성분은 다음처럼 정의된 유효 위치 에너지 장에서 1차원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때 불제항을 원심 에너지라 한다. 참고로 반경 알에 대한 일반화 힘은 다음과 같다. 첫 항은 위치에너지 UR에 대한 힘이지만, 둘째 항은 UR과는 무관하며, 질량과 거리, 그리고 각속도의 함수이다. 이 가상적인 힘을 원심력이라 한다. 총에너지가 유효위치에너지와 일치할 때, R값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운동한계를 결정한다. 이때 반경속도 d 트 r은 0이다. 한편 각속도는 0이 아니므로 이것은 입자가 실제의 1차원 운동처럼 정지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반경속도 d 트 r 이컬 0은 경로의 반환점을 가리킨다. 즉이 점에서 rt는 증가하는 대신에 감소한다. 역도 마찬가지이다. 경로 대칭 반환점에서 식2의 제곱근 부호는 바뀐다. 따라서 반환점에서 식4와 5의 피적분 함수 부호도 바뀐다. 그림에서 보듯이 각 파이가 반환점을 기준으로 위치벡터의 방향으로 측정된다면, 반환점 기준 양쪽 경로 부분은 거리 아래의 각값에 대해 오직 파이의 부호만 다르다. 즉, 경로는 선 파이 이펄 0에 대해 대칭이다. 발형, R 이컬 알미닌. 한 점에서 시작해 바로 다음에 r="rmax인 점까지의 경로를 구한다. 이 부분 경로는 1분의 1주기에 해당한다. 이제 r="rmin인 다음 점까지는 경로 대칭을 이용하면 바로 알수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전체 경로가 구해진다. 이것은 반환점, 가령, r 이 q r 민으로부터 무한대까지 확장된 두 개의 대칭가지로 이루어진 무한 경로에도 적용된다. r 이 변하는 영역이 R-민 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에만 한정된다면 운동은 무한하다. 즉, 입자는 무한대로부터 와서 무한대로 돌아간다. R의 영역이 두 개의 경계, R-min, R-max를 가진다면 그 운동은 유한하다. 이때 운동 경로는 반지름 R R-max, R R-min인 두 원의 고리 안에 완전히 놓인다. 그러나 이것이 경로가 닫힌 곡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리 r, rmax에서 rmin으로 그리고 다시 rmax로 가는 시간 동안 위치 벡터는 각 델타 파이만큼 회전한다. 식 5로부터 이 회전 각은 다음처럼 주어진다. 닫힌 경로의 조건은 이 각이 이 파이의 유리 분수여야 한다. 즉 회전각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닫힌 경로이다. 여기서 mn은 정수이다. 이때 m주기 후 입자의 위치 벡터는 중심을 m회 공전한다. 그리고 닫힌 경로이므로 입자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다. UR의 형태가 임의적일 때 회전각 델터 파이는 이 파이의 유리 분수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한 운동을 하는 입자의 경로는 닫혀있지 않다. 입자는 최소 거리와 최대 거리 사이를 무한번 통과한다. 그리고 무한대의 시간 후 경로는 그림처럼 두 경계원 사이의 고리를 전부 덮는다. 모든 유한운동이 닫힌 경로인 경우는 오직 두 종류의 중심장뿐이다. 이것은 입자의 위치에너지가 원오버알 이나 알스퀘어처럼 변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다음 영상 케플러 문제에서 설명할 것이다. 호자는 공간진동자의 경우이다. 반환점 세차 반환점에서 출발해 한 주기 후 원래의 반환점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웃한 반환점으로 가면서 반환점이 조금씩 회전하는 것을 반환점 세차라 한다. 가령 주변 행성에 의한 인력이나 행성이 완전한 구대칭이 아니거나 또는 상대론적 효과로 인해 위치에너지가 원오버알에서 미소하게 벗어나는 행성운동의 경우에 행성의 반환점은 세차한다. 중심으로 낙하. 각운동량이 0이 아닐 때 r의 0으로 가면 원심에너지는 1 over r 어로 무한대가 된다. 비록 인력장인 경우라 하더라도 원심에너지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입자가 장의 중심에 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중심으로의 입자 낙하는 r의 0으로 갈때 위치에너지가 충분히 빠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만 가능하다. 에너지 표현식 1로부터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즉, 오직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R은 0으로 간다. 하령 알파가 m 스 over 2M일 때 UR이퀄 마이너스 알파 오버 알스퀘어에 비례해 무한대로 가든지 또는 마이너스 1 나누기 r의 n 거듭제곱에 비례해 무한대로 갈때 중심으로 낙하한다. 단 여기서 n은 2보다 커야한다.